자 이번에 이제 힘줘서 한번 치는 거거든요. 이게 죽겠죠 와, 아무래도 이게 팍 아, 우와! 아 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태양신 맞짱 그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태양신이기 때문에 우리 멜리랑 한번 붙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양신과 마왕의 아들. 자, 오늘 모든 멜리오다스 출격해 볼 텐데 너무 막 속단이 막 이런 거막 마스터 멜리 이런 거는 뺄게요. 이런 정도는 좀 재미없어서 빼고 조금 핵심적인 애들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장 멜리 정도로 한번 가볍게 한번 출발을 해 보고 안 멜리까지 한번 여러 멜리들이랑 붙여 봅시다. 첫 번째 결투입니다. 좀 약간 가볍게 단장 멜리 정도가 나와 있고요. 이 정도는 뭐 태양신이 이제 한번 살짝 가볍게 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 어? 야, 평범한 소년인 줄알거 아니야. 어, 소년, 강해 하 보이는 음, 소년이긴 하구만. 요런 정도로 보일 것같고요 어, 단장 멜리가 잭다 엠블레드 팍팍 때리고 있습니다. 자, 임마가 이제 삼성기가 준비가 됐네요. 쪼작! 착! 와, 아... 아, 끝나다 솔직히 방금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를 맞고 살면 자세를 한번 잡는 걸 한번 그냥 승패를 떠나서 한번 연출해볼까 했는데, 예, 약간 그 급수는 아닌 것 같긴 했지. 세긴 세네. 어, 두 방에 몸이 터집뻔 가지고, 그래서 단장 멜리는 이제 더 진지한 멜리로 오게 되는데요. 자, 오. 저 소년 이마에 저 문양은 무엇이지 무서운 힘을 품고 있는 소년 아닌가 야 그런 상황그자 태양신이 그래서 안되겠다 상대를 제대로 해줘야 될것 같은데 와 이거 이런... 세게 세다 어 마멜 정도가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닌가봐 헬파이어 착 끄닥 때리고 있고요 어 여기 차이가 좀 나는데 아무래도 차이가 좀 나는데 자 이성이 나가게 되겠고요 블리즈 블리츠 차지 탑 4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멜은 이제 불을 하나 붙이면서 붙이면서 카드 합쳐서 피사기를 먼저 만들고 있고요. 아, 그러나 점화 면역이 있어 가지고 그죠? 어, 점화 면역이 있어서 그런 디버프 따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 야, 이거는 마멜이 이길 수 없는 구조네요. 왜냐하면 이 감염기는 한턴 동안 감염이라 걸고 때리고 이런 게안 되잖아 지금 이 때리라서 그래서 점화를 붙이고 때려야 될 텐데 점화가 안 붙어. 야 태양신 제법, 야 이게 이렇게 지 갖고는 죽을 상대가 아니거든요. 워 태양신 갑자기 좀 높아 보이는데? 갑자기 하늘로 떠오른다. 요즘 높아 보이는데? 야시어더원형이랑할 때랑 좀 다른데요? 저 속, 송아 속. 주부부좀 뭐야, 뭐야 많이 아플 텐데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멜리가 아 지금 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태양 신아 멜리가 좀 진심을 다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바로 다음 준비된 벨리는 이제 로스트베인까지 들고나온 로멜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투급이 앞서기 시작했구요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힘을 이러면서 19,000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로멜 정도로도 안되나요? 자, 로멜은 일단 필살기가 잘, 잘 떠야 좀 옵니다37000아 맞아 이게 절삭 피해라 가지고 치명이 안 터지죠 그러다 보니까 랭업을 안 시켜주고 자 그러나 로멜이 랭업을 안 시켜줘도 나는 스스로 필살기 지한건더 증가 시켜서 필살기를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자 이번에 이성이 우선시돼서 이거 나가게 됩니다 추악 빠바바 이거는 치명이 터지죠 치명이 터지고 39000 자, 랭음비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필살기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힘줘서 한번 치는 거거든요. 이게 죽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빡! 아, 와! 와, 이게 무슨 일인데? 요즘 풀카운트 저어 살상 못할 때가 많다? 자, 태양신이 그래서 열사 피해를 주게 되고요. 또, 와우! 42,000. 태양신, 어, 그동안 옆. 아빠서 미안해요 잠깐만요 태양신이 이나 태양신이 지금 광의 축복 이런 것 때문에 저 풀카운트를 견딘 것 같고요 자, 삼성이 떠서 삼성이 우선시 되는 법칙에 따라 삼성이 나가게 됩니다 받아라 두두두두두 착닥 29,000 로멜카 찌바른다고? 아이 정도 했어? 나 지난번에 에, 에스카이님한테 이 터지길래 와 이거 잠깐만 이거 로멜 진거는 예산일 아닙니다 로멜 지면 내가 날 멜리를 맞장에서 많이 봤지 로멜이 지면 안멜이 이긴다는 보장은 못해요 야 이게 잠깐만 이거, 설마, 태양신한테 다 찌발리는 거 아이가? 자, 태양신 입장하고 있고요선멜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도. 자, 1인기 우선시대는 법칙에 따라 다크소드가 하나 나가게 되겠고요 처음에는 뭐 특별한 힘을 내지 못하겠죠, 다크소드가. 자, 약간 선멜도 예열, 예열이 돼가지고 달아올라야 세지는 친구니까. 근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절삭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 어, 나쁘지 않거든. 아 7만, 7만 2천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선멜이 놀래가지고, 빡! 한대 때리는데, 자 상대 디버프 하나 들어갔고, 자기도 이제 버프 하나 있는데도, 눈도 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자, 이성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블리츠 차지. 와, 사망. 야, 이거, 막 이거, 예사, 예사롭지 않다. 야, 끝났네. 끝났는데요. 빡! 26,000. 야, 태양신, 비웃고, 막, 달걀 프라이라고 놀린 건지 미안해요. 어 미안합니다. 기침하고 좀몸 아프다고 놀렸는데, 이게 트집분네 지금 현재 암멜 남겨놓고 있고요 암멜 말고는 다 찌발리고 있습니다. 자, 암멜 출격합니다. 투급이 월등히 높거든요. 안멜이 당연히. 근데 이런 태양신을 갖고 놀았게 더원이었잖아. 더원 도원 형님 진짜 가지고 놀았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와, 진짜 더원 형님 어느 정도로 센 거야? 갑자기 더원 찬양으로 끝나나 오늘? 자, 야, 암멜이 진짜. 야, 야 암멜 열받았다. 네이씨 진짜 이 애니 주인공 나라고 여러분 유마사전 시작부터 유마사전 터주고 있고요. 자와이 예, 끝났네. 암멜이자 <웃음> 요거는 라운드 3까지 가보겠습니다. 지금 라운드 3 가봐야 될것 같아요. 패가 너무 잘 풀렸어요. 이거는 그죠? 안멜리. 한번 좀더 보도록 할게요. 암멜이 이거 가는데 요거는 아마 못 견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실상 무신 풀카운트보다 훨씬 센것 같아요. 끝나요. 몸 개박살 나쁩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또 가보도록 합니다. 자, 서로 필살기 다풀어비고 코스튬 다풀어비고고 뭐 레벨이나 뭐, 뭐 모든 게다 맥스로 막 맞춰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찐 결투다. 이 말씀이죠. 자, 암멜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패를 사기를 못 쳤고요. 1인기가 먼저 나가게 되겠죠. 빵, 빵 치고 있는데 27,000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가 안, 안 풀린 암멜보다 일마가 셀 수가 있어요. 어, 자 이성절사입니다. 이성절사, 네. 훅, 쭉쭉쭉쭉쭉쭉, 와, 6 0 2 0 그러니까 일마는 자기 버프를 막 띄워야 되고 이런 애가 아니다 보니까 자이 삼성이 떴죠. 그럼 삼성이 우선시 되게 되겠고요. 자, 삼성, 이압박, 박치고 5만 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또 안멜이 이겼네. 아, 요거는 솔직히 둘이 궁이 뭐, 누가 먼저 뜨느냐 싸움이었던 것 같고, 만약에 태양신 궁 먼저 뜨면 안멜도 절대 못 버텨낼 수 없는 절명 궁이니까. 그러나, 어쨌거나, 어쨌거나, 투급이 높은 안멜이, 아, 와! 뭐고, 이거? 와, 정말 삼성 잘못 뜨면 지기쁘겠는데? 자, 그러나, 경기는 경기입니다. 안멜이, 선턴이다 보니까, 시작에 먼저 잘뜰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까크당. <웃음> 요거는, 겨우겨우 어, 이제, 다행히 암멜이, 어, 이 애니의 주인공으로서의 어떤 그, 자존심을 지켜내긴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날뻔 했어요. 다른 암멜들 다 쳐맞았습니다.